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, 저는 김치윤입니다. 쉬는 시간이에요. 들은 너무 좋아요 칼로 자 쉬는 거 아니에요?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<웃음> 우선 응? 여기, 여기 눌러 이게 반짝반짝 거리죠? 한번 누르면 뭐가 나와? 검정색 플라스틱 나오는 거죠. 혹여나 이렇게 했는데, 나옷 왠지 뭐잘 나온 것 같은데 검정색이 나왔다 당황하지 말고 다음 거 이런 느낌 아니에요? 옆에서 저를 구경하고 있어요 얘는 뭐 하는 걸까? 왜 혼자 떠는 거 카메라에 대고 혼자 떠드는거 신기해하고 하지만 나의 일상은 하루 이틀인가? 고등학생 같아요 어떻게? 고등학생 같대요 몬스타엑스의 주원님이 하신 애교요 아! 애교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뭔지 아시죠? 포즈를 해볼게요. 이렇게 그 일을 하신다고 하죠? 이렇게 이렇게 세요아목말다이 응. 아. 초점이 어떻게 될 것인가? 과연 나뭇잎을 찍었을까? 나를 찍었을까? 과연? 이 사진은 뭐가 담겼을지. <목소리> 여러분은 어떤 게 좋으세요? 나뭇잎이 제 좋으시겠어요? 제 사진이 좋으시겠어요? 내 사진이 좋겠지, 뭐. <웃음> 이거 진짜 멋있게 나왔다. <목소리> 멋있게 나왔냐? 흑흑까까도. 흑흑까까. 홍떡하네. 오늘 이거 좀잘 나왔다. 진짜. 완전 이쁘게 나왔네. 역시. 센스. 여러분, 센스라고 하시죠? 제가 오늘 식스센스 나오거든요. 선냥 너무 힘들었고 제가 재밌게 안 넣을 것 같아서 하도 정신이 없었어요. 왠지 알아요. 너무 더. 한장척 찍게요. 콜라로 이제. 농담으로 한장 찍고나. 오... 개구수죠. 아 잠깐만. 킹정돼. 킹버너랑 말고요. 안 그런 거같아난핀 봤네. 보이시죠, 여러분 느낌 다르지 않습니까? 아래와 위. 저의 열아홉은 뭐 연기만 열심히 했죠 우리 입시 이제 하면서 나의 진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어디로 가야 어디로 가야 근데 그때 성철이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? 아 열아홉에 나에게 잘하고 있다 넌 잘하고 있다 저는 그럼 이만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 잠시나마 즐거웠어요? 응. 행복하시죠? 저도요. 주 카트 열같요봐 거 다시 이렇게 잡는리시겠어요저 검은색 블록으로 뺀다고 해서 호한번 예. 간격 보세요 선나님 어, 어. 나오자 간격 조금만 나 잠깐 나올게 조금만 벌려볼게요 간격 이 정도입니다 네, 네. 어. 네. 소리 아, 소리 소리 소아좀 가세요 이제 아, 그래요? 괜찮야죠 편하신가요? 사랑입니다 아둘 셋! 션개개개